소개소에 왔습니다 저 뭐라도 먹을건데 뭐 먹는게 좋을까요? 기에서는풍감전 음, 서문한 전설의 떡붕어 <웃음> 어, 뭐냐? 지금 이제 숙소 도착했다가 숙소에 짐 풀고 정리하고 이제 바닷가로 왔어요. 바티에 수욕장이래. 바키에 수욕장 청년들은 먼저 출발했고, 좀 늦게 제가 왔어요. 자, 한번 놀아볼게요. 우리 청년들이 몇명 놀고 있어요. 저기! 그럼 여기를 한번 퍼볼까? 여기, 여기 말고 저쪽 깊이 가야 되는데 5시 반이나 6시에 물 빠진다고 지금 여기서는 안 나오는 뭐 하고 계신 거죠? 저요? 막짝고있어요 <웃음> 첫판 끝났고요. 네네네 이제 네, 네, 네. 예. 네, 하나, 둘, 네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이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한 명이 둘, 셋. 줘야 돼요. 그거, 이거 네. 이나가 이거 기려좀더다 <웃음> <어때? 스마트. 웃음> <웃음> 와야아치들 진짜 여기서 사기꾼 3 명이 붙으면 안 돼. <웃음> 야, 너네 뭐해? 야, 너네 뭐해? 야. 거의 한1 시간 넘게 물놀이 했는데 와. 지금 몇 분이야? <웃음> 너무 <웃음> <웃음> 와 진짜 이제 또 물놀이는 이제 조금 아까 끝내고. 그리고 이제 가서 고기 먹을 거같습니다나또 고기 먹을 때 뗄게요 안녕 어.. 저는 이제 식구 나왔습니다 나온 나오는데 이제 밥을 한 30분 뒤에 먹거든요 식사 끝나고 바로 한 30분 뒤에 예배가 있어요 근데 그 예배를 이제 오늘은 저녁 설교를 제가하기 때문에 좀 말씀을 준비할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 좀 미리 준비 좀 하고 먹으러 갈 텐데 하나님께서오고 응. 가는 발걸음도 지켜 주시고 저녁 오세요. 어. 에송 안녕. <목소리> 맛있게 먹을 어. 저... 맛있게..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일단> 그 <그래. 웃음> <웃음> 나 나왔어요. 같이 나눠 먹고 있어 일단. 니다들어가나요 따라주세요. 따라주세요. 나온 것도. 응, 네? 응. 아아 언급. 삼기는고왔잖아 우리가 아는 그런 거 아니에요. 뭐 그런 거네요. 뭐. <웃음> 진행을 때부터 하습다 나사 선를만 하나님 아버지사하며 그의 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사오니 이는 성령을로 인하여 공정에시고분별니다의 원할 받사 을못 받으시고. 어... m 가 l 저희 양심을 넣기겠습니다 제가, 물을 제가, 물을 제가 물을 물을 봤는데 늦어요아어요 다음은 몸으로 말해요. 정해진 시간 안에 몇 문제를 맞추는 그 대결하는 방식이고요. 총1 0 문제예요. 3이요 깊은 잘, 잘해, 잘해. 행복! 쫄아! 쫄아! 쫄아! 쫄 오늘은 둘째 날입니다. <웃음> 네, 오늘 한 2시쯤에 <웃음> 출발하는데, 어났어 <웃음> 오늘 좀 늦게 일어났어요. 쫄아! <웃음> 쫄 <웃음> 맛있게 먹. <웃음>